좋아요 아,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통증은 어땠어요? 통증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편도선 수술에 대해서 사실 우뭐 얘기도 안하고 처음 봤는데 목젖이 한번 날리는 거야 뭐 그건 뭐 문제가 안돼요 편도선 수술 때문에 이제 이게 밥 먹는 시간이 먹을 수도 없었지만 이제 주로 바라나고 이러한 거 이런 걸로 이 목을 넘어가는 데 힘들더라고요. 넘기지 못해. 왜 이렇게 다 상처가 났어요? 까 네. 그래서 음. 그게 하여튼 고통스러워가지고 한, 한 2주 걸렸어요? 네. 2주 걸렸어요. 아, 2주 동안 거의 아이스크림하고 아, 네. 라람하고 뭐. 이런 어. 거.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웃음> 한 10kg.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많하더라고요 그게 강제 다이어트잖아요? <웃음> 네. <고생했어. 웃음> 래서 그래서 그 효과가 수술하고 살이 빠져서 지방이 없어지면서, 코구리가 좋아지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살찌고, 상처 물면, 들어오고. 그런 효과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6개월 뒤에 봤지만, 체중이 좀 많이 줄었을 텐데. 큰 거든요. 거 그게 체중이 10%가 줄면, 무협증상은 한 4, 50%가 개선된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마른 체형에서는, 큰 효과가 아닌데,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살이 쪄서 생긴 코골이에는 아주 효과가 좋죠. 살을 빼야만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중을 줄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선생님은 체중이 뭐 과체중도 아니고 정상보다 오히려 마른 체형 아닌가요? 글쎄요. 지금 백종 체제는 170kg? 네. 170, 예. 예. 180kg. 1 8 0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웃음> 오, 180에. 체중이 지금 74kg. 74kg라면 이거는 그쪽인데 네, 원래는 제가. 네. 68kg까지도. 아 체중이, 그, 그 체중이 장당이 예전에는 계속 쭉 이어왔었거든요. 180에 68이면 네. 완전히 그, 가녀린. 그렇죠. <웃음> 어. 살이 그렇게 많이 안쪘었고 지금 74kg도 음, 되게. 6kg 정도 됐지, 맞죠이 74kg도. 찐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 정도는 아니요. 지금 마른, 네, 마른 네, 쪽에 들죠. 네. 근데 음. 제가 이제 그, 그런 그게 있다 보니까 음. 살 찌는 거에 대해서 좀 관대하지 못해요. 음. 좀 지금 살, 살이 생각도, 더 찌면 아무래도 네. 더 고구리가 심해질 거다. 네, 살이 좀,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어, 근데 번지수가 살도 있는 거지 살이 다는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진짜 여기 지방이 꽉 껴가지고 기도를 직접적으로 이제 좁아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70kg에 적당한데 80kg가 되버리면이 안으로 거기에 이 80kg를 먹여 살릴 만한 공기가 들락날락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깨어있을 때는 그게 어떻게든 내가 벌려서라도 하는데 살 때는 막히잖아요. 막히니까 이게더 좁아지죠. 그래서 지금 70kg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는 동안 60kg나 50kg에 적합해야 되는데 몸무게는 80kg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틈으로 80kg에 필요한 공기를 빨아들이고 뱉어내고 하려다 보니까 이 속도가 훨씬 빨라져야 돼요 그래야 같은 공간에 같은 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빨라야 되잖아요 빠른 만큼 압력이 낮아졌다가 확 높아지거든요 이게 좁은 곳을 통과할 때는 압력이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면 예. 그때 거기서 난기류가 발생하면서 그이연구기를 빠바바바바. 그는게 음. 이제 코골이란 말이죠. 아, 원장 선생님 말씀은 예. 저는 어느 쪽으로 접근을 했는가 하면은 예. 체중이 무거워지면 이제 피부가 두꺼워지니까 예. 저는 기도를 막으니까 좁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근데 원장 선생님 말씀은 이제 체중이 늘어나니까 예. 그 체중이 늘어나니까 공기를 많이, 많이 써야 되죠. 빨아들여야 되니까. 호흡량이 그만큼 많아지니까 때. 이제 힘들어진다. 네. 그리고,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 이연구개가 목젖 연구의 혀가, <웃음> 이렇게 빨리 들어가잖아요.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 그 선풍기 속도가 빨라면 공기가 막빨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종이 같은 것도. 근데 더 세지면, 부드러운 연조직들은 그냥 빨리 들어가거든요. 음. 좁아진 상태에서 공기가 쫙 들어가면, 이거 <웃음> 다쳐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무업인 거.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 즉 공, 들어가야 되는 공기가 많아진다는 것은 내가 유지해야 되는 그거보다 뚜바졌는데 빨라졌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기보다 보통 상황은 아니죠. 이제 비상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비상 비상, 비상 코골이 소리로 막 경고음을 내다가 방치하면 어떻게 갖고 이제 뇌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깨끗이 떠. 그니까요. 저는 그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냥 동일한 사람이 체중이 40kg일 때 하고, 체중이 제가 80kg가 됐을 때 하고. 이정 차이죠. 그때 이제 필요한는식허 공기량이, 허들이 마시는 공기량이 다르다, 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게 40kg일 때의 대사율과 80kg일 때의 대사율이 정상적으로 세포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40kg인 사람은 가령 공기가 2 0리터가 필요하다고, 예를 들면. 네. 그러면 80kg인 사람은 20L가 아니고 곱하기 2해 갖고 40L가 아니고 60L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40kg였다가 갑자기 응. 살이 쪄 가지고 80kg가 응. 다 엄청난 응. 많은 응. 에너지를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은이 몸이 과부하가 당해 그래서 살이 찌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게 내가 만들어낸 엔진은 지금 뭐 2000cc인데 3000cc 차를 얹어놓으니 이게 그다 여기저기 과부하 걸려가지고 온갖 병들이 다 오는거 그중에 특히 순환이잖아요 혈액순환 그래서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무슨 온갖 질병이 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데 결국 혈액은 연료가 되는 포도당과 산소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혈액이 필요한 거잖아요 혈액의 역할은 그거잖아요 네. 영양분과 산소를 실어 나르는 게 그런데 이 산소가 또 영양소가 세포 곳곳까지 다못 가면 우리 몸은 다 고장났죠 그런데 자는 동안에 산소가 공급이 자꾸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무호흡이잖아요 그러면 이 산소가 없는 상태로 혈액이 돌잖아요 그러면 은 전신에 골고루 지금 4 0 k g 사람이 80kg가 돼서 줄, 줄 때도 많아졌는데 산소는 더줄어들으니 이거 완전 난리죠 난리 IMF도 이런 난리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수면 중 무호흡 코골이가 IMF를 만드는 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 그래서 빨리 고쳐야 되는데 원인을 찾아 봐야지 원인 네, 지금까지 청풍 소장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